안녕하세요. 블로김포에나입니다. <웃음> 오늘은 오랜만에 프로젝트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코인은 바로 파워레저입니다. 지금 코인마켓에 가시면 최초 상장가는 0.056달러로 지금 시작을 해서 현재 시세는 약 0.4달러네요. 현재 업비트, 그리고 바이낸스, 뭐 비트레스 등 여러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되었고 업비트에서의 거래량은 무려 77%네요.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업비트에서 지금 파워레저 볼륨량을 지금 보시면 지금 8이네요. 이 레저는 원장을 말하는데 파워레저는 즉, 에너지를 기록하고 저장한다는 의미인데 에너지 관련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에너지 산업을 블록체인 시스템에 적용을 시켜서 좀더 투명한 이런 사회를 만들고자 많은 프로젝트들이 달려들었는데 저도 작년에 에너지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봤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에너지에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에너지 생태계 그리고 이 산업 구조가 사실 어떻게 형성이 되고 돌아가는지 잘 몰랐어요. 보니까 되게 많은 이 에너지 산업들이 독점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지금 한전이 지금 에너지 산업 경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독점 경제 구조가 돼버리면 다른 에너지 산업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막대한 이익을 한 기업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동통신사들 있잖아요. 3대 이동통신사들. 뭐 SK, 뭐 KT, 뭐 LG, 이런 기업들이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정부 지원을 받은 이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 독점 구조가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의 이 에너지 산업은 독점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 플랫폼들이 블록체인 시장에 뛰어들었고 요즘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 산업 경제를 만들겠다 하고 뛰어들었는데 아마 파우레저도 그 중에 하나겠죠. 파우레저는 호주 최초의 P2P, 이 에너지 거래 네트워크인데 이 에너지 산업을 탈중화시켜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뭐 분배하고 사용하고자 이 파우레저가 등장한 건데 파우레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남았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 P2P 거래예요. 파우레저가 이 개인들이 에너지 사업자가 될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해요. 이 주로 태양열 에너지를 거래하는 구조인데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 남는 에너지들 있잖아요. 사실 이거 에너지가 남으면 중간 관리자를 통해서 에너지를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거래하는 도중에 뭐 손실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냥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하울했죠. 하고자 하는 일은 이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가 부족한 분들에게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이 탈중화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중앙 관리자의 통제가 없이 에너지를 공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에너지 산업 구조 에코시스템이 좀 민주적으로 좀 양신적으로 투명하게 변할 수 있는 거죠. 또두 번째는 분산된 에너지 시장 관리인데. 태양광이 수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파워레저 시스템이 태양광 데이터를 막 수집을 해요. 그리고 거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이 네트워크 간의 수요와 공급 관리를 통해서 이 에너지 자원을 진짜 최적화된 이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기 자동차 서비스인데 전기 자동차는 전기를 충전해서 사용이 되잖아요. 이 파워레저가 개인들이 쓰고 남은 에너지를 전기로 변화를 시켜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이 되니까 전기 자동차의 수요가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미료에 정말 필요한 그런 기술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파워레저는 이 남은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쓰자는 건데 근데 저는 사실 에너지에 대한 이런 인식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막 집에서 <웃음> 막불 켜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본인한테 많이 욕을 먹긴 하는데 <웃음> 에너지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진짜 파우레저의 유저라면은 에너지 남는 에너지를 거래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곳에도 또 보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 같은 곳에 제가 전기를 필요한 분들에게 드릴 수도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제가 좀 인식을 가지게 할수 있는 전기,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좀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파워레저가두 가지 코인이 있어요. 두 가지 코인은 파워토큰과 그리고 스파크드 토큰인데, 첫 번째 이 파워토큰은 파워레저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코인이에요. 그니까 네트워크, 이파워레저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입장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코인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에너지를 필요하는 사람에게 P2P 거래가 가능하고 이 파워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파워레저 네트워크에서의 활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파크즈 코인인데 이파워레저 플랫폼에서 실질적인 거래가 가능한 코인이에요. 이 스파크즈 코인은 파워레저 코인을 가지고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요. 그러면 이 스파크즈라는 코인으로 변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스파크즈 코인은 에너지를 거래를 할때 사용을 할수 있는 코인이니까 전기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은이 스파크즈 코인으로 변환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럼 왜이 파워렛저는 두 가지 이 듀얼코인 방식을 선택했냐면요. 이 코인의 등락세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토큰의 가격도 당연히 변동성을 지닐 텐데 이 파워토큰의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비싸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워렛저는 스파크즈 토큰을 각 국가나 지역의 화폐에 맞게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스파크즈는 원센트 호주달러로 측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파워 토큰의 이제 가격 변동이 있어도 스파크즈 어, 이 토큰은 가격 변동성에 대한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백서만휘황찬란하게 쓰는 프로젝트들을 글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파워렛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글쟁이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세계 전력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파워렛저의 활동 영역을 지금 늘려가고 있고요. 이 벡터라는 뉴질랜드 최대 에너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지금 파트너를 맺어있고 이 벡터라는 회사는 60만명의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웨스턴파워라고 서호주 정부가 소유한 에너지 회사인데 지금 현재 유저들이 110만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인드라들 뭐 기술 파트너로도 지금 선정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네스트업에너지 뭐등 주로 에너지 관련 파트너사들로 지금 짱짱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프로젝트는 사실 하루 아침에 진짜 뚝딱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 절대 아니에요. 이 블록체인 에너지 산업구조가 대중화 되기까지는 정말 헤쳐나가야 될 축제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거대 기업들, 지금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 또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 참여자들, 이용자들이 많아야지 플랫폼 자체가 상용화가 될수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많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에너지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다룰 수 있는 그런 날을 파워레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은 이상으로 파워레저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블록 인포의 에나였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